부주전 네,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. 이번에 굉장히 화끈하셨습니다. 이번에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하신 건가요? 네, 전략적으로 준비한 대로 경기가 잘 풀렸고 아, 그래서 이렇게 빨리 아. 경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공격이 이제 클리니트가 되면서 클린치에서 이제 레슬링 공격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. 아 그러면 그것도 이제 따로 전략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거네요. 네. 원래 네. 기본적인 레슬링이 아니에요. 여기서 물에서 싸우는 레슬링을 제가 따로 준비해서 준비한대로 잘 먹힌 것 같습니다. 오, 대단하십니다. 네. 이게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MMA 경기라 이 맨손 발리투도는 좀 룰이 다르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거의 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싸움이나 다름없는데 이 야차클럽 이 싸움 안에 이제 적응하셔서 그렇게 따로 훈련을 하신 건가요? 네 맞습니다. 음... 앞으로 제 향후 야차클럽 향후 이제 3회나 4회 대회에 또 출전하는 이제 조규준 선수 모습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, 조규준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예 황경철 선수 네. 아 이번에 <웃음>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좋네요.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신것 같습니다. 이번 야차 클럽 대회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훈련 어느 정도 기간에 훈련을 하셨나요? 훈련은 한2 한 주인가 한 달인가 한것 같습니다. 아 네. 그러면 어, 이번 어쨌든 아쉽게도 패배하셨지만 네. 이번에 그래도 굉장히 화끈하고 저돌적인 모습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할줄 아는 게 그런 네.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이제 파이터로서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 화끈한 모습이나 네. 더 발전된 모습도 이제 제가 볼땐더 충분히 보여주,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. 향후 이제 야차클럽이 이제 3회, 이제 4회 쭉쭉 이어서 이제 대회를 하게 되면 네. 이제 황경철 선수에게 다시 한번 제 출전 오퍼를 드린다면 출전 의향이 있으신가요? 네 의향이 있습니다 네. 제 요번에는 좀 많이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아. 이게 좀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양모난근성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게 많이 다르네요 좀 상대방 공격의 어떤 점이 가장 좀 위협적이었나요? 다리를 잡는데 제가 아.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잡빠지니까 음. 이제 또 숨도 자꾸만 물을 먹게 되고 네. 그때 이미 경기가 끝났던 네. 것 같습니다 안타깝는데 네. 좀 진건 진거니까 어쩔 수 없죠 안타깝지만 황경철 선수 이제 빠른 회복하시고 예. 이제 저희가 다음 파이트때도 좀더 멋지고 발전된 이제 황경철 선수의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. 다음엔 더 예. 멋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철 선수. 예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 너무 좋다 가서 고기 사먹어야지 네. 다음에 또 싸울 수 있는거죠? 싸울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살수 있습니다 오케이, 고시다. 네.